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딱이습니다 오늘은 어 여러가지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.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아마 애플 컴퓨터를 쓰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컴퓨터를 쓰고 계신 분들은 다 윈도우를 대부분 쓰고 계실 겁니다. 거기가 거기서 만든 회사에서 로블록스랑 네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음, 로벅스를 지급, 지급하는 지급 그런 리워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리워드를 통해서 로벅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로벅스를 적립하는 것은 쉽고 간단하면 재미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검색하고 쇼핑하기만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고 100 로벅스를 받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. 음, 로블록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플레이하고 만들고 만들 수 있는 궁극의 가상세계입니다. 수백만 명의 플레이어와 함께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드는 뭐 이건 뭐다 아는 사실이죠. 자 무료로 가입하세요. 가입하면 은 바로 어, 로벅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 지금 가입하면 로벅스를 로벅스 청구라고 적혀있냐? 요어 로벅스를 준다고 적혀있네요. 자마이크로소프트의 회원가입 아까 가입하라고 적혀있었으니까 가입을 한번 해보죠 계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정 만드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못보게끔 제가 제 계정이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이 못보게끔 제가 그 뭐야 모자이크 처리 좀 해놨습니다 어 전화번호로 하자 자 오케이 다음 아머 만들기 아머도 암호... 뭐 해놔야겠지? 이러면 되려나? 자 계정 만들기. 어 7월 15일 코드 입력. 어 왔다. 자... 일단은 계정을... 만들어 어? 잠깐만! 이 국가 또는 지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리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리워드는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캐나다, 오스트리아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아일랜드, 브라질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노르웨이 스페인, 스웨덴, 베이기의, 홍콩 특별행정구역 일본, 멕시코 및 대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거 가입할 때 국가 선택하는 거 있거든요? 어? 거기에서 한국 말고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? 저 국가를 다른 곳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 계정 만들기 위해서 여기 한국으로 뜨잖아요? 이거를 미국으로 바꿔봅시다. 미국. 오케이. 그리고 생년월일은 똑같이 하도록 하죠. 어? 음, 일단은 네, 계정을 만들 때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안 되네요. 자!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있죠! VPN을 켜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자! 마지막입니다! 한번 VPN으로 해보도록 하죠! 아우나 머리가 왜이러니 자꾸... 머리 좀 깎을 때가 된것 같아... 자!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! 어디 보자... 어, 웰컴 투 마이크로소프트 리월드! 어... 일단은 계속 찾아봤는데 로블록스랑 연관돼서 지금 할수 있는 리워드가 없습니다. 네.